동생이에요? 이 사람이 동생이에요? 2번 영화가 재미있어요? 영화가 재미있어요? 3번. 어디에서 만날 거예요? 어디에서 만날 거예요? 4번. 수영을 얼마 동안 배웠어요? 수영을 얼마 동안 배웠어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늦어서 미안해요. 늦어서 미안해요.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6번 저 방학 때 고향에 가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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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어디가 아프신가요? 어제부터 목이 아프고 열이 나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가 아프신가요? 어제부터 목이 아프고 열이 나요. 8번 아주머니, 감자하고 당근 좀 주세요. 네, 얼마나 드릴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주머니, 감자하고 당근 좀 주세요. 네, 얼마나 드릴까요? 9번. 김치찌개가 많이 맵나요? 아니요. 저희 집 음식은 맵지 않아서 외국분들도 많이 먹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김치찌개가 많이 맵나요? 아니요. 저희 집 음식은 맵지 않아서 외국분들도 많이 먹습니다. 10번 제 가방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표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제 가방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표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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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은 동생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축하해요. 여기 선물이에요. 아, 고마워요. 오늘 너무 행복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축하해요. 여기. 선물이에요. 아, 고마워요. 오늘 너무 행복해요. 12번. 바지가 정말 멋지네요. 고마워요. 지난주에 백화점에서 샀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바지가 정말 멋지네요. 고마워요. 지난주에 백화점에서 샀어요. 13번 저는 주말에 보통 등산을 해요. 영희 씨는요? 저는 시간이 있을 때 수영을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주말에 보통 등산을 해요. 영희 씨는요? 저는 시간이 있을 때 수영을 해요. 14번 저희 어머니는 마흔 셋이세요. 저희 어머니와 같으시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희 어머니는 마흔 셋이세요. 저희 어머니와 같으시네요. 다음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5번 이 책을 읽어봤어요? 정말 재밌어요. 그래요? 그럼 이 책을 사야겠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책을 읽어봤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그래요? 그럼 이 책을 사야겠네요. 16번. 이 볼펜을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요. 제가 돈을 빌려줄게요. 여기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볼펜을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요. 제가 돈을 빌려줄게요. 여기 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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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친구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 선생님이 사무실에 안 계시는데 어디에 계신지 아세요? 아까 커피숍에서 선생님을 본것 같아요. 정말요? 고마워요. 커피숍에 가 볼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선생님이 사무실에 안 계시는데 어디에 계신지 아세요? 아까 커피숍에서 선생님을 본것 같아요. 정말요? 고마워요. 커피숍에 가 볼게요. 8번. 다음 주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회사 사람들하고 같이 춘천으로 여행을 가는데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토요일에는 길이 막히니까 차보다 기차를 타고 가는 게 좋을 거예요. 그게 좋겠네요. 기차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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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번. 저, 다음 달에 영어를 배우러 미국에 가기로 했어요. 미국이요? 얼마 동안 미국에 있을 거예요? 먼저 1년 정도 영어를 공부한 후에 대학교에 입학하려고 해요. 정말요? 그럼 수미 씨가 미국에 있을 때 저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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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번 요즘 피자를 자주 먹는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피자를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먹어요. 그래요? 만드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피자 만드는 거 별로 안 어려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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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번 민수 씨, 무슨 걱정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오늘이 여자친구 생일인데 갑자기 회의가 생겼어요. 그래서 약속 시간에 많이 늦을 것 같아요. 그럼 여자친구에게 미리 연락해 보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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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22번 저 어제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새 차를 사려고 해요. 정말 축하해요. 그런데 처음 운전하면 사고가 잘 나니까 먼저 아버지 차로 연습한 후에 차를 사는 게 어때요? 하지만 아버지는 매일 출근하실 때 차를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그냥 제 차를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새 차를 사지 말고 다른 사람이 쓰다가 파는 차를 사세요. 다시 들으십시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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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번 날씨가 어제보다 더 더워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수미 씨 감기는 좀 어때요? 이제 괜찮아요. 날씨가 더우니까 우리 시원한 커피를 마시러 가는 거 어때요? 아이스크림도 좋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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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번 저는 요즘 매일 매운 떡볶이를 먹고 있어요.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하지만 매운 음식을 너무 자주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아요. 적당히 먹는 게 좋아요. 하지만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매운 음식을 자주 먹게 돼요. 그래도 건강을 생각해서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쌓였을 때만 가끔씩 드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요즘 매일 매운 떡볶이를 먹고 있어요.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하지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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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손님 여러분. 오늘도 저희 백화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백화점은 오전 10시에 문을 열어 저녁 8시에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여름 세일이기 때문에 2시간 늦게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2주일 동안 백화점 5층 식당을 청소하기 때문에 음식점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즐거운 쇼핑 되십시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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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십오 번 이십육 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미 씨, 이번 주 모임은 수원에서 하지요? 네, 이번 주는 수원에서 가족이 없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정말 좋은 일이네요. 그럼 몇 시까지 어디로 가면 돼요? 오전 9시에 소원역에서 만나서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신 곳으로 갈 거예요. 도착해서 바로 방 청소를 한 후에 점심 준비를 해야 돼요. 점심을 드린 후에는요? 점심 먹고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면 돼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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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7번 이십 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국어 도우미를 신청한 김민수입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전에 도우미를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하지만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쳐본 경험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어를 하나도 못하는 외국인들도 있어서 외국어를 좀할줄 알아야 해요. 할줄 아는 외국어가 있어요? 네, 중국어와 영어를 할줄 압니다. 중국에 오래 살아서 중국어는 잘하고 영어는 외국인 친구에게 조금 배웠습니다. 그렇군요. 결과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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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번